저 멀리서 빛나는 거 뭐예요? 스라크 뻘바 이 자식아!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제가 입학을 하는 날이에요. 이게 진짜 최적화 이슈가 많았거든요. 저 사람 보이세요? 로봇처럼 간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오, 학교 학생들 있나요? 스타단? 뭐야? 이거 9세대 로켓단 같은 건가요? 완전 일진물이잖아 쟤는 뒤에 EV가방 메고 있는 거야? 아이 빨리 얌전히 스타다니 가입하라고 스타다니 뭔데요? 어이가 없네? 스타! 온! 덤벼라 덤벼라 아, 어차피 우리 시부에선는 우리 선에서 다컷 가능하거든? 8레벨? 아이고 귀엽다 아, 이거 도감이 없어서 이게 무슨 타입인지 안 나오네? 랄토스! 환상빛 맛좀한번 보여주자 페어리는 앵간해선 상성 나쁘지 않거든요? 환상빛 빌...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상성 좋았나 보네요? 어? 아니 후배가 당하다니? 내가 나설 차린가? 어또 다른 배틀 중독자 야 니가 좀 싸워라 이제 <목소리> 이거 봐 이거 봐얘 진짜 완전 배틀 광이라니까 <목소리> 오 테라스탈! 온 아쿠아 제트! 오호호호! 드디어 첫 변신이야! 짜랑, 짜랑, 짜랑, 짜랑, 짜랑, 짜랑! 아 위에 뭐 분수대가 생겼는데, 쇼? 아쿠아 제트! 가자아오 어이, 탄력감 좋네. 자, 드디어 학교에 들어갑니다! 오, 새로운 반의 배치가 됐는데, 툭툭 끊겨서 이거 발 구르는 거좀 무서운데요? 아니, 오른쪽에만 딴 세상 같아, 지금. 야, 얘들아, 그발좀 흔들어주지 말아줄래? 나좀 무섭거든? 전날, 첫날 오자마자 이제 빤스런 하고 싶으니까, 발좀 그만 멈춰줘. 어? 주인이란게 있네요? 이거 뭐야? 보스들이야? 아, 전설의 포켓몬들이야? 저게 다? 잠깐만, 그러면 전설 포켓몬이 그 미라이돈 하나가 아니었어요? 누구야? 어, 해킹했다고? 내가 쫄거 같냐? 너! 뭐야, 진짜 찐, 찐으로 찐 해킹 당했어 스타단을 없애겠다? 스타더스트 대작전이분 누구시지? 교무실인 거 보니까 선생님인 거 같은데? 다들 <웃음> 패션 센스들이 개성이 넘치네요. 약간 감당 안 되는 수준이데 나는. 치프, 나의 목표인 오! 오! 약간 나루토로 따지면 카카시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려나? 8개 폐, 체육관 아! 챔피언 로드구나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지! 아자 봅시다 챔피언 로드가 시작됩니다 띵동댕동아 포켓몬에서 <웃음> 이 소리를 들을 줄이야 진짜 이이 이, 이 종소리 들으니까 학교 갔네 누군데 그래? 어? 미라이돈하고 관련된 그 박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내 이름은 투로 너는 지금 미라이돈을 오이 어떻게 알았어 혹시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뭔척 해야겠다 아니요헐 <웃음> 뭐야 나감시당 하고 있었어? 아이 투로 박사랑 미라이돈이랑 구면인가 봐아 미라이돈 전 주인이군요 그러면 자 이제 뭐 자율학습으로다가 모험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잠깐만 이러면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이 정도면은 그냥 네 알아서 커라. 그 얘기 아니에요? 보을 찾기 해 보자. 오, 얘는 뭔가 미라이 돈이랑 닮았다. 모토마? 아야 오, 와 진정한 탈것으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한 오 거의 뭐 람보르니기급 어, 최고급 탈 것을 손에 얻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지금 테라스탈 기술, 기술도 써봤겠다 보니까 한정판으로 오 이거 이거 이거 비행 테라스탈 타입 피카츄 주는 거 이거 받아야 돼아 피카츄 이거 이거 이거 개잖아 포켓몬고에서 나왔던 그 돈벌레 9 세대 이거 모령 개개 맞잖아요. 야, 아 모령이 코인 을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구나. 아 근데 진짜 이번 9 세대는 꼼꼼히 잡을 좀 뒤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 아 그리고 나 이거 궁금해서 이 피크닉이 뭐야? 와, 진짜 말 그대로 소풍 소풍 즐기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아 나의 포켓몬들 싹다 꺼내 가지고 같이 노는 느낌인가 보네. 여왕, 휘 바람, 일로 와, 일로 와, 귀미들 포덕들 <웃음> 죽어요, 아주. 짜자자자자, 거품 목욕.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오야,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어. 반짝반짝한데. 예, 꺼라 반짝. 오, 저멀리서 빛나는 거 뭐예요? 저 설마 뭐 일오치 그런 건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오, 악타입이구나. 위쪽에, 반짝반짝, 노랗게 빛나는 녀석부터 한번 봅시다. 오, 찌로크. 어딜 도망가셔, 임마. 이르버드. 어, 어? 아제 큰형님이신데? 날려! 아! 어! 도망쳐! Nope. 안 돼! <웃음> 아! <웃음> 야, 야, 야, 잘못 건들었다. 여기 내가 아직 올 때가 아닌가벼. 아니 몹들 랩 상태가 왜 이래? <웃음> 빛나는 슬라크 뻘봐 이 자식아! 우와 아예 그냥 뭐 초대형 왕관을 쓰고 있는 테라 어우 슬라크네요또 예, 레벨이 20 테라 스타일 온! 우와. 자자자자자 음. 아 비행 타입은 어 아, 저렇게 위쪽에 물어뭐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풍선이 생겼네요. 와버려 우와, 간지러운 거 봐, 큰일 났네. 샷. 차... <목소리> 아! 도망자. 저또또 뭐야? 또 다른 테라스탈 포포 포켓몬인가? 결정. 아, 레이드 배틀. 오, 일성 레이드 배틀. 그러면은 여기에서 피카츄 한번 출격해 보자. 다 같이 한번. 짜잔 짜잔 짜잔 짜잔. 하늘아기. 이게 마비 걸었어. 전기 쇼크. 빠방빠방빠방 빵빵빵. 빠방, 빠방, 빠방, 빠방, 빠방. 마구 마구 패 주세요. 진화. 전기 쇼크. 짜라란! 피카츄! 야 비행 타입의 피카츄라 이게 각 타입별로 이렇게 그 테라스타이 나오나봐요 하늘악기는 고수 타입이라 테라스타이 위쪽에 그 유령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건가? 성종 날기! 어택! <웃음> 어 피카츄도 대단한데? 야몬스터볼로 일성딸이니까 몬스터볼로 일성 딸이니까 충분히 잡히겠지? 오이. 잡는 모션 멋있는 거 봐. 오! 오! 넌내 꾸야! 잡혀라! 빡빡! 자, 빡빡! 예이! 에스퍼이네요? 아, 아쉽지만, 에, 하늘하기 너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 야 오. 자, 또 다른, 비그다! 테라스탈이에요? 얘는 좀 잡을만 하겠지. 아이고 땅타입이시네 귀여워 이거 나도 테라스타를 해야 이길 수 있겠는데? 테라스타 아쿠아제트! 자! 오케이! 세다 세다 세다 그러면은 나1 7레벨짜리 타... 바로 깨져버렸네? 바로 17레벨짜리로 쓰는 거지! 오케이! 이 녀석의 이름 두더지 잡기입니다 오 오. 드디어 진나 가는구나. 진나드가자 오, 발레하는 듯한 악고악으로 진나 있네요. 자, 세르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벌레 타입부터 저 휴지에 이 팔대야 정복기 시작점입니다. 바로 바로 박사를 내보러 갈까요? 아마 벌레 타입이라서 상성이 우리 시오리랑 불닭 불로 그냥 정리 가능할 거예요. 아, 진짜 올리브네? 나뭐 포켓몬 굴리는 건줄 알았는데. 이거 밀면 되는 거야? 오, 오케이. 굴려. 미어미어 밀어, 밀어! 으! 으아! 지나가! 야, 이게 포켓몬 사전 퀘스트가 이런 거로 바뀌었는데. 어디가? 아, 씨. 커 킥! 착! 아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게왜 이렇게 힘드냐? 뭐냐? 멋진 트레이너님이시네. 어 제빵사 느낌이 난다는데 빵집 하나 봐요. 단풍이냐고 해. 단풍 씨가 이거 내 목소리 들으면 고, 고소하겠다. 어머. 제관관장 단풍이 승부를 걸어왔다. 콩알 뚜기는 내보냈다. 오케이. <웃음> 만만하게 볼 건데요. 비행 기술이 잘 통하거든요. 날개 한번 칩시다. 날개 어택 와! 타렌툴라? 아이고 이거 맨 처음에 나왔던 애잖아 레벨 차이는 1차이 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불로 지져줄게요! 어 레벨 차는 상성으로 극복한다 아우 어마나 어, 깜지곰? 깜지곰이 벌레 타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랄토가 나갈 차례인가 깜지곰 야네가 어떻게 벌레냐 라이터스 징와 새로 배운 기술 드레 키스 한번 써봅시다 어, 너 왜, 왜, 왜. 너도 너도 테라스탈 지나냐? 오 마이 갓 이거 제가 테라스탈 쓰는 게 맞는 판단인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그깜찌곰미왜 벌레 타입이야 이거 문제 있잖아 어떻게 고이 벌레야 나도 그렇다면 야랄 연속 자르기! 근데 좀 이건 좀셀것 같다 아이씨, 미안하다 라이터야 아이고 뭐 공격도 못해보고 뻗었네 아 그냥 시오류로 깔끔하게 끝날걸 에라이 아쿠아제트! 버텨줘 버텨줘 버텨줘 버텨줘! 아우! 아 어, 맞을만요 자 비행타입으로 비행기술로 좌, 그렇지. 효과가 굉장했어요. <웃음> 잘라봐, 잘라봐. <웃음> 아! 진짜 잘랐어. 아, 테라스탈 괜히 써가지고. 뭘봐임마쪼아버려이 가짜곰 벌레도 아닌 게 벌레 힘내는 가짜곰 따위. 컷. 아, 힘들었다 진짜. 오. 뭘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죠? 오케이 뺐지 네놔네놔세르클 체육관 클리 Clearly... 어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관장 격파 성공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주인 레전드 루트를 통해서 첫 번째 주인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슈지와 시부야산 오리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휴바